하이 여러분 부릅니다자여러분들 오늘은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민물가재 그 친구인 바로 블루마론을 오늘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호주에서 직수입으로 300마리 이상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오면 은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게 경로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하여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닫은 시간인데 지금 긴급하게 갑자기 들어온다 해가지고 오게 되어가지고 자 지금 영업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손님분들 한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야 진짜 정말 이쁘죠 최근에 안선비다이거 갔을 때이 버터플라이코 있잖아요 얘네들 진짜 1m까지도 자라는데경매가를 1억까지도 가는 그런 개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키우기 나름이에요 야 근데 진짜 그 얼마나 많이 오길래 와 대표님 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야또 요번에 또, 또 호주에서 가재가 왔다고 네, 네. 제가 소식을 들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방금 온 거예요? 네 이거 바로 오는 게 없어서 싱가포르 경유해서 한국까지인 거예요. <웃음> 되게 <너무 흔적이> 돌아왔네요. 근데 <웃음> 다행인 거는 네이번엔 정밀검역이 안 걸려서 이제 세관에서 이제 랜덤으로 정밀검역을 시행을 하는데. 이번에는 어떻게 운 좋게 바로 오게 됐네요. 아, 근데 대표님 원래 그 물고기 전문이신데 왜 갑자기 가재가 왜 왔어요? 현재 아, 시중에서 잘보기도 힘들고 특히 뭐한 이만 원 거는 아예 구할 수도 없더라고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한 다이트한 300한400 마리 정도 될 거예요. 아, 와, 진짜요? 네. 우선은 이거 마크는 안 보여드릴게요. 야, 여기 보면 120 피스가 써 있고 이거 뭐야? 라이브마론 라이브 살아있는 마론이라고 써있고 포장한게 이제 4에서 8도씨로 했나봐요 와 그리고 여기는 또 달래네요 여러분들 거의 30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4마리 300에서 400g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님도 가재 수입은 처음이시자고 과연 어떻게 됐을지 우와 어, 엄청 공강하게 왔다 호주에서 온 블루마론이라고 하는 민물가재 여러분 검역 대상인 개체가 여기 왔어요. 아 뭐야 이거 큰일 났다. 이렇게 온다니까요, 여러분들.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이런 짝정벌레가 오잖아요. 얘는 아쉽지만 이렇게 폐기 처리를 해야 될것 같고. 야 나오지 마라. 대표님. 아우. 근데 이 많은 개체들을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? 여기 이제 저희 기흥 매장. 아. 잠시에또 이런 형태의 크레타염에 또 넣어줄 겁다자두 번째 박스 오픈. 여기는 지금 83마리라고 써 있거든요. 나라에서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정식적으로 허락 허가를 받고 이게 바로 들어왔다고 합니다. 과연? 우 와, 진짜 세팔았다. 여러분, 제가 얘 얘보다 더큰 개체를 맨 손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. 영상 꼭 보세요 두번세번 번 보세요 와 근데 너무 건강하게 자랐다와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시중가가 현재 한국에서 한 4, 50만원 정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만한 사이즈가 근데 저는 이, 이만한 사이즈 자이서 잡아봤지롱 자랑자랑 근데 이게 이쁘다고 해서 이쁘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마론 시장에 가서 마론을 사다가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식욕 감퇴되는 색깔이긴 한데 실제로 먹으 진짜 맛있더라고요와 저렇게 톱밥에 담겨져 있구나 아 그거네요 그 꽃게 꽃게 사러 가면 꽃게 톱밥에 담겨있는 것처럼 이게 아마 수분 유지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? 아 아가미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맛댐을 하는데 이제 가재들은 이제 물맛댐이 진짜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물때땜에서 입수하는 것까지 싹다 보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아 이쁘다 와 진짜 여러분들 이제 딱한 마리 나왔어요 지금 회사가 지금 1% 확률 마리수 따지면 1%도 안 되는 확률인데 약한개체가뭐 탈피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 마루는 블루 그 다음에 블랙 브라운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게, 개인적으로 자연에서는 브라운만 있어서 저는 이제 브라운을 잡아본 적은 있는데 무튼 이 블루 마루는 제가 알기론 계량종 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안쪽에 파묻혀 있던 애들이 한두 마리 죽은데 지금 총세마리300 거의 60마리 왔을 때 지금 세마리 정도면은 거의 안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거의 완벽하게 건강하게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꾸미 어디 있어요? 아 꾸미는 꿈이... 네. 지금 홍 작가님 집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? 네 안돼~~ 꾸미 <웃음> 보고 싶었는데 우와 여기 있다 뭐야? 다람쥐 가족이 생겼네요? 사실은 꾸미가 심심해서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넣었는데 개월수서는 비슷한데 네, 얘네 훨씬 난폭해요아 손은 안타는군요? 네 손은 안타고 얘네들끼리 친한데 다른 한마리 공격하더라고요아 꾸미를요? 네 아이고야 꾸미랑 친구하려고 왔는데 꾸미랑 안친하구나 너네가 지금 보시면 얘네는 등에 있는 그 무늬가 엄청 불그스름하거든요? 근데 얘가 대장인가 보다 얘 진짜 멋있다 꾸미 <웃음> 오긴 하죠 작가님 출근하시면 그렇죠 이제 좀더 핸들링이 되면, 이제 가끔씩 데리고 출, 출근을 할 거예요. 아, 오면서 좀 기대했는데. 꾸미가 없구나. 자, 마론, 이제 물맞 하는 거 기다리는 게한번 보는데, 오, 얘는 육식어종 같은데, 이게 뭐지? 특이하게 생겼네. 아이고, 혈액 모들 얘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, 여러분? 개인적으로 얘네도 되게 사람 보고 막 따라오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. 아유, 리포쿠터랑 청거북이들 와, 야, 너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안녕 거북이 천지 거북이들은 키우다가 기증하거나 버리시고 유기하시는데 거북이는 키울 때잘 생각하세요 수명 엄청 깁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얘 보석거북이 같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남색이랑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기념물 남생이 딱 거북이 한 종류 그 다음에 자라 해서 딱두 종류 있습니다 안녕 얘들아 손좀 씻자 옳지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? 어? 악어를 내려와서 한번 넣어볼까요? 여러분 제가 키우는 악어? 그럼 여기 닥터빛씨들이 총세줄거 같은데? 10cm네 와 얘도 16cm급이네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? 네 그럼 제일 큰 애는 혹시 야24 25 24, 25 나오고 야이 정도면 진짜 크다 지금 제일 적은 게 15cm 에서 최대 25 정도 되는 블루마론이 호주에서 왔습니다. 와, 진짜 370g 이네. 와, 이제 됐네요. 드디어. 드디어 물 온도가 측정이 됐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 친구는 물에 두고 있는데, 아쉽게도 폐사를 했어요. 근데 여기서 궁금증. 이렇게 푸른 이 가재를 삶은 물에 넣으면, 과연 빨개질까요? 오케이. 이게 포대로 넣습니다 그냥 수조에 포대를 넣는데 이거 돌멩이 같은데 또 가볍거든요? 이거 엄청 비쌉니다 이거 뭐예요 대표님? 이거 화장품 올려도 쓰고요 네. 제가 과거에 새우 사육할 때 많이 넣었던 건데 바다에 가면 수천만 년 지나면 이렇게 암석처럼 변해요 이 수조 안에 들어가면 미네랄 공급도 되고 GH, C d s 이런 걸 올려줘요 GH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새우 키울 때, 가재 키울 때 마론가재 이런 애들은 이제 수온이 이제 저온종이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비와 규모가 이렇게 있어서 수백 마리를 여기다 넣고 또 옮겨서 또 덤벨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색깔이 진짜 완전 그냥 찐 파랑 그냥 그 찐한 파랑이에요 한 마리 이제 대표님 임시로 넣어봤는데 얘가 막 놀라는 기색이 없이 물맛댐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거 지금 물이 좀 뿌옇잖아요 이게 아까 돌 넣어서 그래요 야 대표님 휴가 반납하고 이렇게 오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<웃음> 참고로 오늘 대표님 휴가였어요 마론이 갑자기 와서 지금 강원도에서 급하게 오셨습니다 대표님 저도 넣어도 되죠? 자, 한 마리 넣어볼게요 우와 이런 유목도 이제 자연에서 실제로 막 뜯어먹고 있고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이게 유목도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딱 좋을 것 같아요. 알몬드 이인가요 네, 알몬드 입이에요. 진짜 좋은 환경에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연 속에 있는 마론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우와. 와 갑옷으로 이제 무장을 했구만 작아 보이시죠? 이거 민물가재입니다. 실제로 호수나 하천 그 민물가에 사는 가재입니다. 가재. 얘네가 수리이안먹거나 이제 환경이 이제 급하하게 변하면 툭툭 튀거든요.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요아 진짜 어마무시하죠 우와.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야 참고로 수산시장 아닙니다. 야, 너네 서로 밀고 난리 났구만. 여기 수조도 있다고 하시네요. 여기에다가 마론가재들이 투입 중입니다. 아이고야, 야, 너네는 오자마자 쌈박질이냐 얘네들은 아마 양식장에서 같이 살다 온 아이들일 텐데, 지금 컨디션이 얼마나 좋냐면, 보이세요? 신경질 내면서 응. 바로 싸울 정도예요. 응. 이건 뭐예요? 이건 이제 바크라고 네. 오리나무 열매 넣어주잖아요. 네네네네. 그거랑 같은 역할이에요. 예 아. 애들 간식이라 고 보면 되겠군요. 주식 주식. 주식이요 주식.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갔고 나중에 분양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 구경 오셨다가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대표님, 그래도 요번 수입 성공적이에요. 너무 성공적이에요. 지금까지는 그런데. 네.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. 아. 제가 집을 못 가겠네요, 오늘. 왜요? 집을 지켜봐야 돼. 아, 이럴수가. 근데 이제 훈련 현재에서 네네. 하면은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니까.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. 네. 아무것도 네. 하지 않 그냥 부라고 하더라고요. 아, 네네네. 야. 저는. 요, 요 친구 한 가져가서 실험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도착했고요 바로 넣어서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과연 빨개질지 원래대로라면 각각류들은 빨개지는 게 맞는데 한 궁금하더라고요 푸른 색깔의 과자는에 넘치지마 오픈하겠습니다 오! 야 파란 색깔에서 붉은 색깔로 변했네요 이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각각류들은 카르토노이드 라고 하는 아스타잔틴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이 열에 가해서 이제 사슬이 끊어지면서 이 아스타잔틴이 남으면서 색깔이 붉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오우 냄새 좋다 맛있겠다 자 여러분 또 이것도 또, 또 여기 가져왔는데 우리 또 맛을 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게 절대 아니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나야 너가 왜 왔냐 아빠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고나야 실망한 표정 짓지만 아빠 먹으려고 한거야 한번 먹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간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바로 그냥 생으로 삶아가지고 먹은거 거든요 와, 진짜 정말 맛있네요 지금 12시인데 오늘 힘들었던 것들 이걸로 싹 필요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무튼 오늘 아쿠아가든에 가서 블루마롤이라는 호주 과제 한번 봐봤고요 맛도 한번 봐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